과을에그 아, 그래. 낙엽이 매달려서 좀 이렇게 좀 지지 않으려는 낙엽보다는 차라리 활짝 떨어져 버리는 그 벚꽃처럼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그좀 벚꽃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면서 가저바둥바 조금 더 오래 살라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 낙엽이라는 걸로 그 봤을 때 진짜 낙엽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간당간당 배달려 있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차라리 딱 떨어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도 그 조금씩 며칠 며칠 더 견뎌 있으면서 뭐 마지막 입세처럼 견디는 입새가 그게 장한 모습이냐 하면 뭐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는 낙엽이 그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고 살라고 밟은지 그러나 그러지 그러한, 그러한 낙엽보다는 차라리 정말 참 과감하게 떨어질 때는 떨어질 줄 아는 낙엽이 될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낙엽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낙엽이 죽는냐 하면 나무 뿌리는 다시 살았어 큰 나무가 살기 위해서 잎을다 떨어뜨려서 결국은 거름이 돼서 그 뿌리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줘서 아침에 봄이 되면 그또 싹시 또, 올라,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에서 볼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모습을 감춘다는 것에 더 있겠어요 모든 그 대자연의 순리 아닐까? 뭐 대자연의 생리고 그걸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등 칠라는것 자체는 자식한테 못끊어 나가고 재산한테 못끊어 나가고 자기 인인한테 못끊어져 나가고 자기 자기 자신한테 못끊어져 나가고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살려고 발부등 친다는 마음 아닐까? 마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젊었을 때 우리 보통 그 <웃음> 낙엽이란 씨한 번씩은 다 거의 다 거의 다몇번몇번일 <웃음> 있잖아요, 이게. 시몬 뭐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그게 그렇게 그 한번 뭐 문학 소년을 소 떠나서 라도그한 번씩 가다가 한번 시에 한번 그 내미굴도 가진 시 하나 안내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맨날 맨 마지막에 그 뭐라 그까그 석양의 낙엽 모습은 더욱 쓸쓸하고 좀 하였다 그러면서 낙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상령스레 외친다 응. 가까이 오라 우리 우리도 언젠간 저 가련 가련한 나귀 낙엽, 입니다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바람이 몸이 씁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나귀협 밟는 발자국 소리가 그건 맨 마지막 그 구절일 거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 나귀협과 우리 인생을 우리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도 저 가련한 나귀입니다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나귀협 밟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가 나귀협을 발자 나귀협을 밟는 밟으면서도 자신이 낙엽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몇명이 있을까, 진짜. 그래서 제가, 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떨어질 때는 떨어질 수 없는 낙엽이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네. 감사합니다.